차련미, 차련미는 굉장히 건강한 쌀입니다. 여러분들 식이섬유가 많이 있을수록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자. 네, 그냥 찹쌀이 아니고 찹쌀 현미입니다 찹쌀 현미는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면 열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죠 특히 어디 바로 우리 내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소화기관에 어, 유산균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 소화활동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우리 몸의 활동을 굉장히 촉진시켜주는게 바로 유산균들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아 어, 유산균들을 드시고 그렇게 그래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100억 유산균, 50억 유산균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뭘 먹고 살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이섬유들을, 이런 것들을 먹고 잘, 자라겠, 잘 자라겠죠? 어,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샐러드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밥할 때이 찹쌀 현미 같이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 우리 몸에서 나오는 행복 호르몬이 3개 있습니다. 아, 엔돌핀 도파민, 그중에서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내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내장이 행복해지면 우리 몸도 행복한 겁니다. 자, 이 찹쌀 현미. 어서 구매하세요. 건강 책임집니다. 네, 찹쌀염이 어서 구매하세요.